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만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임 을 받으려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비방했으며 죄를 지어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고 잘난 체하며 뽐냈으며 건방지고 거만하고 허들먹거리며 오만방자했고 차고하고 자만하고 자화자찬하고남을 없이 여겼으며 내 외모를 자랑했고 내 경력과 능력과 지식을 자랑했으며 눈과 콧대가 높았으며 어깨에 힘을 주고 우시댔으며 말씀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웠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였으며 배우기 싫어하며 듣기 싫어하고 훈계를 외면했으며 고집과 아집으로 협력하지 않고 내사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교만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